꽃꽃 꽃. flower 매화 매화 plum blossom 개나리 개나리 forsythia 진달래 진달래 a z a l 벚꽃벚꽃 cherry blossom 해바라기 해바라기 sunflower 백합 백합 Lily 목련, 목련. Magnolia 튤립, l i Tulip 국화 국화 c h r y 연꽃 연꽃 lotus 카네이션 카네이션 c a r n a t i o 크로커스 크로커스 수선화 수선화 daffodil 코스모스 cosmos 스모스 민들레 민들레 dandelion 수국 수국 h y d r n g e a 나팔꽃. 나팔꽃. Morning Glory. 장미. 장미. Rose. 무궁화. 무궁화. Korean Rose.